자 일단은 수일 첫 시간인데 목차를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1강이 아마 지수 2강이 로그 3강이 지수함수 4강이 로그 함수 5강이 일반각과 호도법 뭐 이런거 나올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삼각함수일거고 그 다음 뭐 쫙해서 수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어요 얘네가 예전 숙포자 양성소 상대장들을 모아놨어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재밌다 우리 1강 오늘 지수에 대해서 할 건데 지수 파트에서 너희가 기억을 해줘야 할 대명제는 두 개야 첫 번째가 거듭제곱근 뭐 어,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지수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야 원진이는 지난주 한주 동안 잠깐 학습을 했죠 자, 거듭제곱근과 지수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두 개를 오늘 다 배울 거거든? 이게 1강이라서 다 배우고 문제 다 거기다 풀어보고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듭제곱근은 무엇이냐? What is 거듭제곱근? 생각을 해보면 제곱근이라는 말은 배웠잖아 제곱근이라는 말을 배우긴 했어 근데 여기서는 앞에 뭐가 붙었어? 어. 몇 번을 거듭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쓰면 x를 n제곱하여 a가 될때 우리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다. 중요한 건 이거야. 얘가 근이라는 거야. 근. 근이 뭐야? 해. 방정식의 답이잖아. 이걸 방정식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근의 개수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 근의 개수 자, 몇 차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냐면 N개야 근데 이 근을 구분지어 보면 무슨 근과 무슨 근으로 나뉘냐면 실제 존재하는 실근과 허근으로 나뉜다는 말이야. 네, 네. 오케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실근의 개수야. 수능은 여기에 집중해. 이 포커스에 딱 맞춰서 들어가. 그러면 이 실근의 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실근이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 네. 보인다고, 내 눈에 보이는 점이라고. 그럼 그 점을 어떻게 찾을 거야? Y는 Xn제곱과 Y는 A의 연립방정식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겠다. 이해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이 그래프를 그려야 거 아닙니까? 네. 얘는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그래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짝수일 때 그래프는 그냥 짝수 대표적인 건2라고 생각해보면 이차함수겠죠? 네. 이차함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말안 들어. 말안 들어, 말안 들어, 말안 들어. 알아서 지탈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와좀 아, 말라야 되는데. 애니 착수 있다고 올수 있다고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y는 xn제곱 어떤 형태의 그래프냐면 y축 대칭입니다. 왜?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가든 마이너스가 들어가든 전부 양수값을뽑아내겠죠 자, 이때 y는 a라는 직선이 지나갑니다. a가 0보다 크죠. 몇 군데서 만납니까? 두군데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n제곱근 a라 표시하고 여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네. a라고 표시합니다. 야고 반대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실근이 몇 개? 네. 두, 개.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가면 y는 a인데 a가 0이면 만나는 게 네. 하나죠. 실근 몇 개? 네. 실근 한 개죠. 요래리래이래이래음설음라라 아, y 는 a 인데 a 가0 보다 작으면 실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음. 자그 다음에 이번엔 n이 뭐일 때 그렇지 n이 홀수일 때 그림은 y 는 xn제곱 어디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지냐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자 이때 셔라시다가면 y는 a인데 a가 0보다 크다 보니까 만나는 게 어디야? 여기. 얘는 실근이 몇 개야? 한 개. 한 개지? 네. 이 실근의 이름은 뭐야? n 제곱근 네. a야. n 제곱하면 a가 되는 애야. 두 번째 셔시다가 y는 a인데. A가 0이야. 만나는 거몇 군데야? 한 군데야. 실근 몇 개야? 한 개야. 세 번째, 쫙 지나가. 만나는 거 하나지? 네. 네. 네. 네. Y는 A인데, A가 0보다 작았더니 만나는 거몇 개야? 네. 한 개야? 네. 네. 실근? 한 개야. 그 녀석 이름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야? 그냥 N제곱근 A야. 자,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얘는, 얘부터 볼게. x 4제곱이 16이야. 네. 그럼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x는 뭐야? 네. n제곱근 4제곱근 16이라고 쓸 건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얘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랑 8 볼게, 8. 8인 거랑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경우 보자고. 그럼 얘는 x는 세제곱근8 그게 누구야? 그냥? 2지.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 그게 뭐야? 그냥? 마이너스 2인 거야. 왜 마이너스를 내가 왜 앞에 또 붙여줘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게 뭐야?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같이 있는 거고 얘네는 그냥 제곱근 하나인가 있는 거야. 자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두개 0일 때한개옮일때 0개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몇 개? 한개를 1개. 항상 한개의 실근을 갖는다 오케이? 네. 요 포인트 반드시 잡으신 다음에 집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나온다면 실근의 개수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허그는 몇 개가 존재해야 되냐? n-a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아,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k라고 써야 되겠다 여기도 a 썼으니까 되셨어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럼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바로 이 녀석의 성질. 두 번째, 세 번째. 자, 성질인데 N제곱근과 되게 비슷해요. 그냥 제곱근과 되게 비슷해요. N제곱근 A는 뜻이 뭐야? N제곱하면 A가 되는 애야. 개를 N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루트 2를 제곱, 루트 2는 루트를 제곱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뭘로 바꿨지? 절대. 절대값 그래서 n제곱근, a 안에 제, n제곱이 있으면 얘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둘로 나뉘는데,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뉩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으로 봐도 되지. 그냥, 그냥 사라져서 걸어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저 답은 그냥 a야. 근데자 네제곱근 마이너스 이의 네제곱이랑 네제곱근 2의 네제곱은 4제곱근 결과가 어떨까좀 봐. 십육이야 둘 다. 1 6의 네제곱근 중에 양수니까 얼마냐? 둘다2지 그러니까 얘는 절댓값에 이로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저렇게 되어있구요 뭐 루트끼리 곱하는 경우 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되셨어요? 네. 바로 이어서 두번째 개념까지 진행하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보세요 두번째 단계가 바로 지수의 확장이야 무엇의 확장? 확장. 좀 덥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우리 A에 a의 음, n제곱이다라고 하면 이 n자리가 뭐냐면 지수의 자리고 a자리가 밑의 자리지. 자, 이때 처음에 태초에 시작할 때 지수는 a를 몇번 곱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자연수였어. 그때 밑에 걸리는 제한은 없었어. 모든 실수였어. 자, 지수를 확장할 거야 자연수에서 다음 영역이 뭐지 정수 영역으로 확장할 거거든 근데 확장하려면 자, 영토를 확장하려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확장하면 유엔이난리치겠지 뭔가 제한이 필요해 자, 그리고 그냥 확장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면서 확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약속을 좀 볼게 지금 N이 자연수야 N은 양의 정수인 상태에서 그냥 정수니까 마이너스 n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a의 n제곱 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정리됐죠 그럼 0도 필요해서 a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분모에 a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모는 뭐가 될수 없다? 0이 될수 없다라는 제한이 생깁니다 그 다음 정수 다음 범위가 유리수인데 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a의 n분의 1제곱에 대해 얘는 n제곱근 a라고 약속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n이 짝수면 음수 못 들어갔어요. n이 홀수여야 홀수는 양수 음수 상관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n이 짝수건 음수건 다 들어갈 수 있는 수만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범위, 유리수 다음 범위는 뭐야? 실수법인은 그 어떤 약속도 축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조건 유지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러면 이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게 지수법칙이야. 무슨 법칙? 지수법칙은 어, 지수 다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써볼게.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m플러스 M m제곱이었어. 네. a의 n 제곱 나누기 a의 M 마, m제곱은 이게 복잡했어, 중학교 때. n이 m보다 클 때, n과 m이 같을 때, n이 m보다 작을 때, 여기는 a의 n-m제곱이고, 얘는 1이고, 얘는 a의 n-n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였냐면, a의 n제곱에 m제곱은 a의 n m 제곱이며 그것은 a의 m 제곱에 n제곱과도 같아서 곱하는 거고 자연을바꿨을 수도 있다. 지수의 분배 a, b의 전체의 제곱은 무엇이 가능하다?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가능하다 등등등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이 녀석 때문에 얘가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a의 9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그냥 빼면 a 얼마? 6제곱입니다. a의 3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그냥 빼면 a의 0제곱이죠. a 의 0제곱 얼마? 1. 1입니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은 그냥 빼면 a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이거 a의 6제곱 분의 1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조금 편안해집니다. 얘가.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지. 얘가. 그냥 a의 n 마이너스 0제곱 파장하는 걸로. 됐습니까? 보통 이 지수의 확장 부분을 로그의 계산이랑 엮어서 저거랑 엮어서 1번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 수능 1번 문제가 되게 한략하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걸 지수법칙식으로 풀면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과 같은 거지. 수확장까지 해서. 이거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2의 3 곱하기 3분의 1제곱으로 2의 1제곱이 얼마?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야? 뭘 세제곱해야 팔대요 이 이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풀면 죽일 거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문제를 빠르고 간쾌하게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복잡하게 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틀린 방법이야. 이, 이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가냐는 거지. 얘가 얼마인데 그냥 너희들에 뭘로 얘가 그냥 몇인데? 이 이걸 왜 이렇게 보냐고. 이 병원 가야 돼. 어디? 아동심리상담과 정신과 이런 데 가야 돼 됐어? 네, 네. 실제로 근데 보통 요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다가 올해 수준 문제 1번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지수가 실수로 나왔습니다 이런 요도 나왔거든요 2에 루트 2제곱 곱하기 2에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런 비슷하게 나왔는데 딱 이건 아니에요 그럼 안에 게 2에 루트 2 플러스 1제곱이고 여기에 루트2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네들 곱해주면 그냥 2지 이거거든 근데 이거를 틀려버릴 수도 있게끔 복잡하게 역대급 1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 1번에서 애들 좌절 많이 했다라는 겠 평을 많이 했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복잡하게 보였을 뿐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낼 거야 오케이 이건 그냥 지수의 뜻이야 자 지수 친구 누구 지혜 아니야. 다음 시간 배울 로그야. 이번 주 수요일날 배우게 될 로그. 새로운 글자, 새로운 숫자다. 너희가 아까 세제곱근 8도 새롭게 봤잖아. 얘를 면수로 끼게 이 로그 2의 4도 2야. 같은 숫자야. 오케이. 로그 2의8은3이야요런 숫자를 배우게 되는 것뿐이야. 자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되, 어 우리 세 과정 들어가니까 네. 프리노트, 오답노트 다시 쓰는 걸로 합시다. 네. 오케이. 네. 프리노트 대답은 좀 성실하게 잘 해주세요. 프리노트는 제가 노트를 두 권을 드릴게요. 오답노트는 각자 하시고요. 프리노트랑 노트 로드... 오답노트랑 개념 노트 세 권을 만드시는데 제발 개념 노트를 집에서 해 먼저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개념 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수업 중에 작성하는 게다쓰자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찍어놓거나 또는 본인이 포스트잇에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또는 책에 보면 정리되어 있는 파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첨삭하거나 해서 이걸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라고 오케이? 이건 노트는 노트대로 가고요 아니면 앞뒤로 사용하세요 그냥 앞에서부터 개념노트 작성하고 뒤에서부터 프리노트 작성하시라고 프리노트는 종이를 반 접을 거 아니야 촉촉촉촉 네. 1번 하고 풀 거잖아 네. 프리가트다 쓰지 말라고 그냥 답만 나오는데 답만 쓰라고 근데 여기 바로 붙였으면 여기 끝에다 쓰면 뭐 채점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채점 여기다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 틀리면 이 옆에다 풀자고 그러니까 옆에 비워놓으라고 오케이? Okay? 네.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어 한 v 번쯤에 모르는 게 있어 그럼 e 번부터 끝까지 비워놔 d e 장이 이어서 I 번 풀면 되잖아 o l 서 오케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8번 모르니까 1 2 3 4 5 6 7 9 1 0 1 1이2 이렇게 풀다가 8번 생각나서 8, 여러분 c 점하는 누가 힘들어? 너네 o 힘들어 오케이? Okay?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주기 이해가 되면 그대로 끝내고 한번 고쳐서 틀렸는데 고쳐또 틀리면 그게 어디로 가자고 오답노트 가면 되지 두번틀려서 가면 오답노트 가자고 그래서 프리노트, 오답노트, 개념 노트 세개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정리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유양일 38번 다음 중 옳은 것은 64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 세제곱. 세제곱근은 몇 개야? 세 네, 개. 네. 그렇지. 세 개야. 근데 예쁜 이래. 맞아? 아, 네. 아니지. 얘는 누가 네. 실근인 거지. 네. 네. 그러니까 1번 틀렸지. 네.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홀수잖아요. 네. 무조건 존재하죠 한 개. 틀렸죠. 네.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몇개 있어야 돼? 8의 4제곱근 짝수대 양수야 실수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되는데 1개만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4번 n이 홀수일 때 네. 3의 홀수제곱근 중 홀수제곱근은 항상 몇 개? 네. 한개 무조건 맞네요 5번 짝수일 때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틀렸죠 정답 몇 번? 어. 4번 이렇게 줍니다 괜찮아요? 네. 네. 다음 42번 보시겠어요? 이런 문제 좋아요.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 n, x 이거지.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 녀석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얘가 a 자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n이 홀수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 한 개고 N이 짝수면 X가 0보다 크면 두 개고 X가 0이면 한 개고 X가 0보다 작으면 없는 거지 맞아? 네이 얘기를 이렇게 낸다고 아주 기본형이야 문제 해석하면 딱 끝나는 거 그럼 문제 볼게 문제에서 F2에 3이야 짝수고 양수지. 짝수 양수니까 몇 개? 두 개. 다음은 F3에 F3 홀수네? 뭐가 오든 무조건 몇 개야? 한 개. 1개. F4에 마이너스 3. 짝수 음수네? 0. F5는 누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이 얼마? 한 개. 이거 다더 하래요. 정답 몇? 3. 됐죠? 네. 추추차차? 44번, 자, 세제코큰 2 곱하기, 네제코큰 2를 하차. 네. 자, 이거는 거듭제곱근으로 형태가 말이 안 돼요. 네. 세제곱근과 네제곱근을 한꺼번에 하나하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너무 더워보죠. 끄고자 이런 네. 이유는, 네. 어, 지수의 확장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잖아요 네. 그럼 2의 12분의 7제곱이죠 네. 이걸 다시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2의 7제곱에 12제곱근이 붙어버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처음 보는 형태니까 익숙해지시면 돼요 1번 됐죠?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루트 64야. 자, 루트 64가 얼만데? 8. 8.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얼만데? 마이너스 다음, 3번. 세제곱근, 오제곱근, 8은 얼마예요 오제곱근, 2와 같아요. 맞지? 야. 네. n제곱근, m제곱근 a라는 것은 둘이 잘게 바꿀 수 있거든 음. m제곱근 n제곱근 a 자 이런 이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야 그냥 지수법칙 해보면 나오거든요 지수의 확장편으로 지수법칙 그냥 해보면 이거 뭐야 아랫게 뭐야 a의 m분의 1제곱이고 저거는 그것의 n분의 1제곱이지 그럼 이게 결국 뭐야 a의 mn분의 1제곱이거든 네. 얘도 뭐야 a의 n분의 1제곱에 m분의 1제곱이니까 똑같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이유가 없이 바꿀 수 있는 게아니었서 8이니까 세제곱이 더 마음에 들잖아. 5하고 3 자리 바꿨어. 8의 세제곱근은 얼마? 2. 2. 맞잖아. 그 다음, 4번.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나누기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아니, 계산해봐. 분모 얼마야? 마이너스 2. 분자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괜찮아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 2분3 나와야 되는데 다음 거 보세요 세제곱근 8분의 27 괜찮아요? 네, 네. 얼마예요? 네자 그럼 5번을 여기다 한번 봅시다 공간이 너무 밑으로 갔으니까 5번 세제곱근 7 곱하기 루트 7분의 1 뭐? 그래서 제곱근을 하래 오케이? 되게 다양하게도 계산 가능하지만 얘가 여기로 가면 3제곱근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봐도 되고요. 얘는 루트 7의 제곱의 세제곱분의 1로 봐도 되죠. 이거 7일 거고. 즉 얘는 49. 얘는 7의 세제곱이니까 7분의 1이겠지 네. 7이 아니라 7분의 1이지. 다른 방식으로도 계산할게. 7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2분의 1제곱의 역수니까 7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여섯 제곱으로 가도 됩니다 역수는 마이너스 곱해줍니다 오케이? 네. 제곱 근원은 분수 빼버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이거 n제곱하면 뭐 돼야 되는 거였어? 네. a지? 이것도 n제곱하면 뭐 돼? a지? 맞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a에 n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더해 0, 1이지 네. 즉, 얘는 얘의 역수인 게 맞지? 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미있는 표현법인거야 이 상태로 옛날에 중학교 2학년한테 설명도 할수 있었어 자랑은 아니지만 죄송해요 요 문제 꼭 가져가시고 44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하시면 진짜 힘들거야 힘들거야 원진이가 오늘 참 빠르게 잘 대답하지 일주일 동안 <웃음> 연습했거든 잘했어 49번. 아, 까 7, 7이 많이 나오지, 49번이 또 나오네. X가 0보다 큽니다. 네. 4제곱 큰. 스파이더맨 다 보셨나요? 네. 네. 다 보셨어요? 혹시 제가 느낀 그 감동만큼 다받으셨을 너희, 뭐, 뭐, 이게 감동받을 정도의 영화야? 이런 느낌이지. 감동받어 어디서? 이건 그동안 스파이더맨을 사랑해 준 모든 고객에 대한 헌정이야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거야 스파이더맨은 항상 가난했고 홀로 있었거든 그리고 난 마지막까지 들어고 영화 내내 계속 그러잖아 그, 그쪽, 형님 그쪽 차원에도 저처럼 친구 있어요? 내가 죽였어 그 뚱뚱이 네드가 원래는 나중에 원작에서는 홉고블린이 되거든 스파이더맨이 적수가 된단 말이야 그걸 암시하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계속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린고블린 죽고 그 글라이더 안 사라졌어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자유의 이런 식으로 밑에 그리고 렌드가 원체 과학을 좋아하니까 그거 아마 만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억을 읽었잖아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또다시 가난해졌고 파이더맨이 아무리 좋더라도 인용을 풀어야 해요 자 귀찮지만 정말 정말 귀찮은 거예 하나씩 써 x의 3분의 1제곱 맞지? 얘는 x의 2분의 1제곱인데 나누고 니까 마이너스지 이거의 전체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 여기에 다시 얘는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에 3분의 1 제곱 곱하기 얘는 x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x의 분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의 전체의 얼마? 2분의 1 제곱 괜찮아요? 안 죽어요? 갑시다 x의 얼마? 12분의 1 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8분의 1 제곱 괜찮아? 곱하기 x의 6분의 1 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2분의 1 제곱 곱하기 X의 8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괜찮아? 네, 네. 요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면 어떻게 돼? 네. 1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면 어떻게 돼? 1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면 어떻게 돼? 1 이제 1 이렇게 이정답 네, 네. 네. 얼마? 네. 1 아. 3? 아예 네. 됐죠? <웃음> 53번 이런 류의 대미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했지? 수학이 재밌다 뭐 어렵다 얘기를 해도 뭐 이런 류는 아닐 거라 예상을 했겠지만 대소관계 비교하래 얘는 5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10의 20의 지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밑과 지수를 분류 지어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밑이 똑같다면 지수가 클수록 모수자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겠죠 근데 밑이 달라고 지수도 다 달라요. 음. 여기 만약에 3, 3, 3이면 밑이 커수큰 건데 다 달라.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뭘 똑같이 맞추는 게 좋겠니? 어? 지수. 지수를 똑같이 맞추는 게 좋아. 밑을 니네가 어떻게 바꿀 건데? <웃음> 지수의 공통은 누구야? 12지. 네. 12분의 1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5에 여기가 12분의 1 제곱이야. 2 0에 12분의 1제곱이 돼야 돼. 뭐가 와야 돼? 이거지. 괜찮아? 20에 12분의 1제곱이 돼야 돼. 뭐가 와야 돼?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25 곱하기, 20, 25 곱하기 25니까 625에 12분의 1제곱. 1000에 12분의 1제곱. 400에 12분의 1제곱. 누가 제일 커요?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됐어? 네, 됐어.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8시 10분까지 드릴 테니까, 유형 3까지 해주시고, 내가 풀어준 거 먼저 하고, 네. 내 문제 해줬어. 네. 유형 3까지 내 문제 해줬어. 내가 풀어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른 문제도 들 네. 풀어보고 있어. 대신 유형 4까지, 너, 유형 5로 넘어가지 마. 네. 자, 5번. 56번 어 3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4 곱하기 4의 3제곱 더하기 8의 3제곱의 9 지수가 많이 나오면 손인수 분해 해놓는게 좋아 손인수 분해 해버리는게 좋으니까 3의 세제곱에 이거니까 얘는 3에 마이너스 6제곱 얘는 2에 제곱 얘는 3에 제곱 2에 6제곱 제곱. 2에 9제곱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잘 판단하십시오 그냥 더하기입니다 그럼 더하기니까 묶어주는 것도 좋고요 분배법칙 상황에도 좋잖아요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럼 3에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에 마이너스 6제곱에 뭘 곱하는 거야? 3에 제곱을 곱할 거고 2에 6제곱 더하기, 2에 9제곱에다가 5 그룹 할 거야? 이제, 이제, 이제, 이걸 할거 아니야. 네. 보기를 봤더니 뭐 숫자 되게 막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가보자고요. 얘는 곱할 거니까 뭐냐면 3에 마이너스 3. 맞지? 3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분모는? 2에 8제곱 더하기, 2에 1 <웃음> 0제곱 이거잖아요. 그 둘이 뭘로 묶입니까? 작은 숫자로 묶이면 다 2의 8제곱으로 묶여요. 그럼 2의 8제곱으로 묶이면 1 더하기 2의 3제곱이겠지? 분해. 얘네들도 작은 숫자인 얘로 묶이는 게 나아요. 3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3이어야 되고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네, 여기까지. 그럼 얘가 얼마야? 4, 즉 2의 제곱이야. 얘는 얼마야? 9, 3의 제곱이지. 다시금 써볼게요. 얘는 분모로 보낼 수 있죠? 얘는 옮겨갈 수 있다고 마이너스 떨구면서 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2의 제곱 남고 2의 8제곱 남고 3의 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떨구면서 어디로 와? 3의 4제곱으로 오겠지. 약분 치면 6남네요.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2에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분의 1즉2 곱하기 3의 전체 6제곱 분의 1로 볼수 있으니까 6분의 1의 6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얘는 뭐라고 쓰는데 6의 마이너스 6제곱 자, 뭐 이거 하기 전에 57번, 50... 번이아 60번 하기 전에 요런거 음. 한번만 물어볼게 그냥 건네야 음. 마이너스 n i a oh c a m o s o 어? 허수나? 뭔 하는 거야? 이거 얼마일까? 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라? 허수 허수라? 허수라? 허수 잘못 들고 있지? 어, 이거면안 되는데. 잠깐만. 어? 어? 이렇게. 이거겠다. 이렇게 얼마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안쪽부터 풀어 나가면 마이너스 1의 6제곱이 얼마야? 1. 1의 1 2분의 1제곱 아니 1의 2분의 1제곱이 루트 1이야 얘들아 루트 1은 1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냥 야너 루트 4가 꿀맛 2야 루트상 그냥 2야, 2. E. 그럼 얘는 1의 2분의 1제곱으로 보면 그냥 루트 1이잖아. 갑자기 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나온다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무섭게 공포영화 같잖아. 1,500원짜리랑 사고 5,000원 냈는데 2,500원 받는 응. 것처럼. 근데 이렇게 먼저 하면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게 맞아요. 지수가 유리수가 됐죠. 그럼 밑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진짜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이거 마이너스 1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선을 주는 문제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여드렸어요. 루트 4는, 얼마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60번. 봅시다.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 미치 무조건 양수가 되야 되는 건 아까 한 얘기고 자 얘는 다른 문제긴 한데 4분의 5제곱에 몇 제곱? 5분의, 5분의 2제곱 곱하기 다 3분의, 3분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에 3분의, 3분의 4제곱 불편한 게 마이너스지? 네. 마이너스 없으면 뒤집어주면 되지? 네. 자 그리고 지수 법칙 사용해주면 25에 분의9에몇 제곱? 2분의 1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되겠네요. 2분의 1 제곱은 뿔마 아닙니다. 5분의 3이고요. 곱하기 얼마? 5분의 17이요. 64번 루트 밑은 3제곱근 3분의 1 곱하기 4제곱근 4분의 1 곱하기 6제곱근 6분의 1을 바꿨더니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이더라 밑을 2와 3부터 바꿔라 이 얘기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2분의 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3분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4분의 제곱 괜찮아?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6분의 1제곱 괜찮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6분의 1분부입니다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여기 뒤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뒤에서는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3은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6으로 통분 되네요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p고 얘가 q겠지 p는 마이너스 6분의 7 q는 마이너스 6분의 3 둘을 뭐하래? 더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5 야 빨리 들어 어, 들어오고 빨리 끝내자어 어우 들어 68번 루트 루트 루트 루트 A 곱하기 4제곱근 4제곱근 내 꿈꾸는 것 같아 A는 A의 K제곱이 있 어떻게 이치사여 양변을 동시에 6제곱하면 뭐 여기 날라가고 날라가고 하겠지만 그냥 다 써볼게 a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에 2분의 1에 몇? 2분의 1 곱하기 a 4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 1은 에 4분의 1 a의 철억 16분의 1 곱하기 a의 철억 64분의 1 통분하면 a의 64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얼마 나와야 돼? 졸업 고시작해서 빨리 끝냈어요 오우 냄새 야, 이제 좀 문제같은 애들 좀 만나자 수학문제같은 거좀 만나자 이제. 아 산수문제 문제놀라 영국 출추 차차 73번 저는 길어도 8시 반까지 또는 8시한 40분까지만 떠들게요 3의 4제곱이 A 그냥아 뭐, 그 구사리 좀 줬다고 삐졌어? 아니요. 괜찮지? 네. 응, 이더할 거야 자 12의 11제곱을 나타내 고래야 밑이 지금 3,2 3,2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여? 그걸 맞춰 줘야 돼 그러니까 A는 3의 4제곱인 게 분명해 B는 2의 6제곱인 것도 분명하잖아 근데 얘는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전체의 11제곱이지 즉, 2의 22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인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거든? 3에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3은 뭐야? a의 4분의 1제곱 2는 뭐야? b의 6분의 1제곱 괜찮아? 여기에 4분의 1제곱 해준 거야 그럼 네. 집어넣어주면 12의 1 1제곱이다2 2 B의 6분의 1제곱에 전체의 22제곱에다가 3 3 A의 4분의 1제곱의 전체의 11제곱이 다라 그래서 A의 4분의 11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11제곱이 다라 되셨습니까? 네70 But,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6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정수 n 자, 그럼 이 마이너스 꼴리이있 넣어주면 실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64에 n분의 1 제곱이 자연수가 되어라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이니까 2의 n분의 6제곱이 뭐가 되어라? 자연수가 되어라 그 말은 얘가 뭐가 되어라? 정수가 되어라 그렇지 음의 정수는 상관없고 얘가 자연수가 되어라 n분의 6이 뭐가 되어라? 자연수가 되어라 0이 되는도 되지만 0은 못 만들니까 즉, n이 무엇이다? 6의 약수더라 그럼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아, 3, 6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선생님, 다른 건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마이너스 들어가면 분수로 바뀌어서 안 되죠, 현재는? 끝인가? 더 있나? 네. 어, 더 있네 더 있어야지, 이걸 어, 벌써 끝나면 슬프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다음, 80번 이게 처음 봐서 이제 좀 헷갈리는건데 마이너스 제곱은 분수야 그러니까 이런거 x 플러스 x 분의 1 이런 구조들 봤잖아 이건 x 플러스 이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얘기지 이게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렇게 묻는거야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을 구해서 이거는 좀 친근한데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건 좀 낯설잖아 낯선 것 뿐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길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분의1 이거야 이거를 제곱한 것은 에서 빼래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어? 뭐야? 곱생공식이네 앞에 거는 어떻게? 완전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a 더하기 뒤에 거 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면 1이잖아 더하기 2 어? 합차네? 앞에 거 제곱 a 빼기 뒤에 거 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를 뭐한데? 빼래? 없어지네? 두 개지?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됐어요? 복잡하게 보여도 a분의 2 더하기 2야 됐나? 네, 원진이 괜찮나? 네. 왜 대답을 하다 마나? 괜찮으려 말랑하나? 네. 영상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퇴근하니까 꼭 집가서 잘 안되시면 영상 다시 반복하시면서 꼭 자기 걸로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답 없다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얼마라고? 4 우리 대답 좀 합시다 교실 안에 서로 티키타카라는게 생겨야돼요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x 플러스 x 의 마이너스 1제곱 만들 수 있겠지? 네. 이거는 제곱. 16 마이너스 2배 곱한 거. 그냥 이거지. 이거 얼마야? 그럼 이거 가지고 얘도 만들 수 있잖아. 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한 거. 네, 154. 오케이? 네. 그서 정답 얼마? 194. 그냥 이도 목소리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들리게 내주는게 내주는거야 나도 말은 하지만 안 들리게 해볼까 들리세요? <웃음> 수업은 같이 하자고 네. a의 2x 제곱이 3일 때 네. 이것도 중요 체크다 a의 x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 분해 ax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얼마입니까? 이게있잖아요 네. 나는 답이 나왔는데 4분의 2 2분의 1. 자,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얘는 뭐 곱하면 없어져요. 네. ax 제곱. 그렇지. 네. 그럼 a x 제곱들?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이 ax 제곱을 곱해보자 이거야. 그럼 분모는 a 의 2x 제곱 더하기 1분자는 a 의 2x 제곱 마이너스 1 인데 이가 3이라며 네. 되었죠? 그러니까 판단이 어 이거 곱셈 공식 전형으로만 풀어야지가 아니데 다른 풀이법도 있다는 거지 x를 곱해버리는 거그 전에 우리가 x를 나눠서 이런 식을 만들었다면 이제 x를 곱해서 원래 식도 만들 수있다 유형 몇개안 남았죠? 네. 네, 여기서, 어, 왼쪽 저 더러운 것들 좀 지우고 왼쪽 거좀 합시다. 세 개만 더 하면 돼요. 히믈레어? 히믈레어? 슈퍼팝? 이거야. 히믈레어? 슈퍼팝? 그런 거. 야, 내가 오주할게 없었으면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다, 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 네. 이스이 마스 2분 이틀 뒤인데, 머리 잘랐어. 수업하고서 집 가면서. 94번. 5의 x제곱은 얼마? 8. 8. 40의 y제곱은 얼마? 32. 5구 아래? x분의 3. x분의 3. 2의 세제곱인거 느껴지죠? 2의 5제곱인 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이 모습이 나타나면 뭐 해야 되는거지? 나눠야 되네 전체 x분의 1제곱 해주고요 전체 y분의 1제곱 해주요 5는 2의 x분의 3제곱 40은 2의 y분의 5제곱 됐어? 어머나 세상에야 지수끼리 빼야 돼 그럼 두숫자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2의 x분의 3제곱 나누기 2의 y분의 5제곱을 해야 2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가 될거 아니냐 네. 어제 근데 얘가 5고 얘가 40이 얼마야? 8분의 1이지 8분의 1이 뭔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얘가 네. 같아야지 이것도 자주 나오는 꼴이니까 잘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법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99번 3의 몇 제곱? 은은 응. 응. 인데 x분의 1 플러스, y.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분의 1을 하래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 있는게 아니지 지금 그럼 여기다가 뭘 붙여버려? 개이 붙여놔 괜찮아요? 아, 네. 그럼 x분의 1 이렇게 나오려면 얘네들만 보면 3, 이 뭐야? k의 x 분의 1은 제곱. 원하는 거다왔네 4는 뭐야? k의 그럼 12는 뭐야? k의 그럼 지수끼리 요게 나오려면 k의 x 분의 1에다가 곱하기 k의 y 분의 1은 하지만 나누기 k의 z 분의 1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k의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빼기 z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얼마? 3. 얘는? 아, 곱해서, 나누래, 그래, 얼마로?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50. 1. 누가 1? 얘가 1. k의 몇 제곱이 1이야? 0. 재밌잖아. <웃음> 그런 거 재밌잖아. 경우에서보다 진짜 한 만배 재밌지 않니? 자, 오늘 제가 설명할 마지막 문제. 네, 졸긴중식이라고 불러요. 문제 형태. 졸, 긴, 중, 식.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지수. 로그. 예, 대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구조가 문장, 식, 문장, 야. 햄버거식이거든 미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 나무짝이 쓸모없는 거야 여기 보면서 식의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식이 지수와 관련된 식이면 지수다 놓고 로그와 관련된 식이면 로그다 놓고 삼각함수와 관련된 식이면 삼각함수 꺼 아무 때나 껴맞출 수 있는 식이야 근데 문제를 봤더니 지금 일정표현도다 필요없고 문제 딱 봤더니 뭐라고 돼있냐면 mt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t 제로가 되서 3년 후 물질의 양. 저 물질의 양이 뭔데 문제에서? 물질의 양 n년 후의 물질의 양은 m t라고 했지. 3년 후 물질의 양은 뭐야 그러면? m 3는 처음 양에 처음 양이 m 제로잖아. 네. 처음 양의 몇 배가 된다? 2분의 1. 그럼 2분의 1 m 제로다. 12년 후의 물질의 양은 m 12는 뭐? K, M0가 오케이? Okay? 1때뭘 구하라? K 구하라 이 시간에 써먹었잖아 써먹어야지 M3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네요 약분했네요 지금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누가 구와 같은 겁니까? 2분의 1과 같은 거죠 그럼 밑에 거 봅시다 얘는 뭐야? 12잖아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야? 이제 16분의 1이네 즉 얘가 뭐야? 16분의 1 M0니까 K는 뭐가 돼? 야 돼? 문장에서 식다 주고 대입할것다 주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을 구하는 거야 그식 안에 또는 다른 식 안에 나오는 특정 상수를 구하는 문제들이거든 이거는 문제만 잘 읽으면 돼 절대 그런 데 빠지 만 일정한 비율을 붕괴되는데 어, 마음이 아파 붕괴가 된대삼풍물까지 붕괴되고 공부도 얼마나 울을지 몰라 이딴 짓 하지 말고 방사능 물질, 어 헐크를 만들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정보를 찾는 거야요 수능형 문제였거든 옛날에 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였을까 너희가 대학에 가서 넘겨, 넘기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수많은 공식들이 있지 않나 그공식의 의문을 갖지 말고 일단은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라는 얘기야.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는 사용을 해보다가 너무나 고마운면 그때쯤 아니면 상관없겠지. 대학 우리 고등학생들의 쓸데없는 오기가 뭐냐면 저런 거. 야 공식이야 외워. 그그 그 공식 증명 좀 해주세요. 아 증명 안된건 외우기 싫어요. 쓰잘데기 없는 오, 오기만 부리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때는 증명 다 해주고 외우라고 그러지. 일단은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 믿으라고. 너희, 고, 너희 예전 사람들이 아, 그때 실수하지 않았을까야 야씨 수천 년 전에 그 증명해놨어.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증명 다 끝났고 모두가 받아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일로 이렇게 발전시켰잖아. 그럼 너희도 그걸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새로운 걸좀 만들어 볼래? 라는 거야. 이해돼? 네. 최소한 공식은 네. 사용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알아들어? 네. 어.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거 배울 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똑같다잖아. 맞나? 합이 같단가? 안 배웠니? 알았지? 아,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합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 아닌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높이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쭉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얘는 위치가 내려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거잖아. 그런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보다 과학시간에 많이 하지 그 공식 사용해보자 마찬가지인가요 공식 사용하자야 근데 이게 요즘 많이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 나오는 추세가 있으니까 꼭 연습하길 바랍니 나랑, 나랑 지금 같이 봤던 게 유형이 총한 12개 정도 봤거든요 그 12개 분명히 따라 하시고 다 따라 하시고 잘 안되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를 반드시 얘기해서 해결을 하길 바랍니다 오케이.